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알전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이죠 오버워치와의 표절 논란에 있는 팔라딘스입니다 여러분은 이 게임이 정말 오버워치를 표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만을 접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상을 낱낱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출발 팔라딘스는 하이레즈 스튜디오에서 개발하고 유통하는 팀기반 슈팅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겉탈기식으로 접하신 분들은 에이 완전 오버워치 짝퉁 게임이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게임 발매 일자부터 살펴봅시다 팔라딘스의 베타 서비스 시작은 2015년 11월 17일로 오버워치의 클로즈 베타가 2015년 10월 27일에 시작한 걸 보면 표절했다고 보기 힘든 근거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버워치가 공개되자마자 카피를 했다고 해도 한달 만에 컨셉을 표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차 업데이트가 되면서 논란은 커져만 갔는데요 유저들끼리 오버워치의 짝퉁이다 팔라딘스가 오버워치의 짝퉁이면 오버워치는 팀포트리스2의 짝퉁이다 라는 뉘앙스의 대립으로 한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죠 결국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불안하자 개발진들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하이레즈 스튜디오는 팔라딘스의 제작 이전에 스마이트라는 aos 게임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마이트는 해외에서는 세번째로 잘나가는 aos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타와 롤이연타의 흥행으로 인해 양산형 aos 게임이 쏟아지는 가운데 스마이트의 메타스코어는 83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트위치에서는 롤, 도타 다음으로 시청자 수가 많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 스마이트에서는 현재 오버워치나 팔라딘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몇 캐릭터의 컨셉이라든지 스킬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팔라딘스 측에서는 자신들의 전작에서 많은 부분을 이용하였으며 자신들도 오버워치가 공개될 당시에는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차이를 느껴보기 위해 팔라딘스와 스마이트를 어느정도 플레이해보았는데요 직접 플레이해보고 느껴본 바로는 두 게임은 매우 달랐습니다. 먼저 팔라딘스에는 캐릭터마다 로드아웃이 있습니다. 로드아웃에는 영웅마다 소지하고 있는 카드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특성처럼 캐릭터의 능력치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벨업을 하면 얻는 상자와 게임 머니로 살수 있는데요. 각 스킬마다 능력치를 부여하는 방법이고 이를 통해서 각 스킬을 저마다의 특성을 부여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오스처럼 게임 시작시에 말을 탈수 있는데 이는 한번 내리면 죽기 전까진 다신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공격을 받지도 하지도 않으면 자동으로 체력이 회복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 또한 전작들인 글로벌 아젠다와 스마이트를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특히. 로켓 발사기를 사용하는 영웅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 치유사 라이나르트처럼 방패와 망치를 든 탱커. 맹독과 벽타기를 사용하는 여성 저격수. 그밖에도 겐지 정크렛 자리야 아나 등 많은 부분은 이미 팔라딘스 이전전작인 글로벌 아젠다부터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작사가 레딧에서 해명하고자 올린 글로벌 아젠다 시절의 영웅들의 콘셉트를 살펴보면 역으로 오버워치가 표절을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점이 현재 존재하는 오버워치와 팔라딘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논란거리가 되는 영웅 이외에도 팔라딘스만의 독창적인 영웅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드락서스는 리볼버를 사용하지만 그의 Q스킬은 적의 투사체를 반사하고 F스킬은 앞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궁극기인 E스킬은 자신의 리볼버를 변이시켜한 발당 천의 데미지를 입히는 탄환을 발사시킵니다. 스카이는 손목에 장착된 석궁으로 적을 공격하고 독과 은신 연막탄 등을 사용하여 적을 처리하는 암살 캐릭터로 궁극기는 3000 데미지를 주는 폭탄을 던지는데 이는 범위가 매우 넓어서 몇몇 영웅들은 이 스킬을 피하는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범위가 넓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논란거리 외에도 팔라딘스만의 독창적인 영웅들도 존재하는걸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캐릭터의 컨셉들은 어느 게임이나 겹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얼마나 자신들의 스타일로 풀어나가느냐가 문제죠. 하지만 게임의 컨셉이 비슷하다는 것과 게임의 디자인적인 부분이 비슷하다는 것은 큰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독을 사용하는 지뢰와 저격총을 사용하는 저격수 이는 컨셉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자신들의 스타일로 통해 발사를 다르게 한다든지 총알에 독을 붙인다든지 하면 그것은 표절이라고 보기 힘들죠 하지만 게임 디자인을 표절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창 논란이었던 포탑으로 들어가 봅시다 토로비온의 포탑은 팀포트리스의 포탑을 사실 표절했다고 해도 크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포탑을 사용하는 엔지니어 여기까지 컨셉을 이용하여 블리자드만의 다른 스타일로 제작하였다면 단순히 컨셉이 겹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포트리스2에서 사용했던 고철이란 아이템을 사용하여 포탑을 망치를 이용하여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그레이드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지금은 논란거리가 되어 패치가 되었지만 초창기 토르비오는 고철을 이용하여 포탑을 업그레이드 시켰고 지금과는 다르게 궁극기 사용 없이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산탄총을 사용하고 망치로 포탑을 설치하여 전투를 하는 엔지니어 라는 컨셉 이전에 그 속에 숨은 디자인적 메커니즘을 표절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표절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물론 논란이 일자 블리자드는 토르비온의 스킬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한 토르비온은 고철을 이용하여 아군에게 방어구를 주고 궁극기는 포탑을 3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신 또한 강해지는 스킬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산탄총을 사용하고 망치로 포탑을 설치하여 전투를 하는 엔지니어라는 컨셉만 빌려왔을 뿐그 속의 기술적인 디자인은 블리자드의 스타일로 게임 속에 녹였으니 표절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시장도 무한히 커지고 수없이 많은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컨셉이 겹치지 않는 게임은 거의 찾아볼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표절 논란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수 없는 고소와 법정 싸움까지 하지만 찜찜한 판례 아직까지도 저작권 문제는 게이머들과 게임 제작자들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표절에 대한 이야기도 몇몇 있던 법적인 판례를 근거삼아 개인적인 견해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법적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니 갑갑할 뿐이지요. 여러분들이 게이머가 되기 이전에 눈에 불을 밝히고 특정 게임을 무분별하게 깎아내리기보다는 냉정하게 한발 물러서서 게임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자세를 길러 보다 청결하고 재미있는 게임 생활을 즐기는 게이머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어떨까요? 자 여기까지 칼라딘스와 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